미국은 지난 21일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중국 총영사관을 72시간 이내에 떠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을 당한 것입니다. 미국이 이 정도일 줄이야.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 사실 여러 가지 중국 당국의 성명들 이런 것들을 보면 중국이 당혹스러워하면서 허둥지둥 되는 그런 그 모습들이 역력합니다. 무엇보다도 텍사스 주재 중국 영사관을 비워야 한다는 그런 어떤 물리적 사건이 단순히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중국이라는 나라의 이 민낯 그러니까 중국 총영사관이 폐쇄된다 미국이 그것을 요구했다 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합니다 바로 그점 때문에 중국은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이 일이 있기 바로 전날 미국 법무부는 국가안전부와 연계 속에 첨단기술산업과 제약회사들을 상대로 코로나19 백신 관련 정보 등을 해킹해 온 중국인 두 명을 기소했다고 발표를 합니다. 또, 바로 그 전날 일입니다. 스탠퍼드 대 객원연구원인 중국인 천송, 이 사람이 현역 군인 신분인데 비자를 받을 때 군인이 아니다, 민간인이다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입건을 했습니다. 또 FBI가 기소한 군 연구원을 중국 영사관이 은닉하고 있는 사건도 지금 뉴스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 비자 신청대 중국 인민해방군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던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교의 중국인 군사연구원 탕주안 이라는 사람이 지난달 그러니까 6월이죠 연방수사국의 조사를 받 고 나서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영사관에 들어간 뒤에 나오지 않고 있다. 이게 최근에 계속 보도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텍사스주의 휴스턴인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국 총영사관을 왜 선택했는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에 이어서 텍사스주 휴스턴은 미국의 4대 도시에 해당할 정도로 커다란 도시인데다가 이 도시는 항공우주산업, 에너지산업, 또 의료산업의 본거지로 꼽히는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런 중요한 휴스턴은 중국의 첩보활동, 해킹, 그리고 인민해방군 소속의 첩보원들이 첩보활동의 거점으로 활동한 곳이 바로 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이었다고 합니다. 이 휴스턴에 미국 최고의 암 연구기관인 MD 앤더슨 암센터 도여기 있고요 또 이곳에서는 코로나 백신 개발과 관련한 그런 바이오 의학 기업들이 상당수가 거기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스턴이야말로 중국이 미국 내에서 정보를 탈취하는 정말 요충지로서 그 주변에 수많은 미국의 핵심 산업들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인계를 통해서 그 정보를 탈취하기가 용이한 지역이 바로 휴스턴이라는 지역이었던 것이고 바로 이 휴스턴 중국 총영사는 그 간첩들의, 그 스파이들의 거점으로 활용이 되었던 바로 상징적인 곳이었습니다. 중국은 바로 이 휴스턴 총영사를 폐쇄당함으로써 만방에 전 세계에 자신들의 창피한 민낯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상징적인 휴스턴 총영사를 선택했던 것이고 트럼프가 단호하게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리고 중국이 어떤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트럼프가 부각시키기 위해서 휴스턴을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중국은 지난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의 하청 공장에 불과한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개방시키고 나서 수많은 인민들이 잘 살게 된다면 인민들의 자유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을 아무리 중국 공산당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중국에 대한 경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비약적으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게 되죠. 비약적인 발전을 하는데도 중국은 약간 이상한 행보를 보입니다. 천안문 사태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중국은 민주화의 요구를 계속해서 짓밟아 버립니다. 5G를 통해서 만약에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중국인이 있다면 그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전 지역이 감시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 자체가 주요 기업들도 지배를 하고 심지어 기업체의 사장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체를 하고 모든 것을 국가가 주도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은 어 동아시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이 일대일로라고 하는 그런 정책으로 그 야욕을 드러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적인 진출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중국의 영향권 하에 여러 나라들을 두겠다는 나아가서 세계 지배, 세계 여러 나라들을 지배하겠다는 그런 지배의 야욕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당한 방법으로 중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을 한 것도 아니죠. 수많은 나라에 스파이들을 심고 수많은 군 요원들이 세계 여러 각지로 흩어져서 닥치는 대로 기술을 탈취했습니다. F-35 기술도 탈취해서 거의 모양까지 흡사한 스텔스 비행기도 만들고 했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트럼프 시대가 돼서 미국은 이런 중국을 더 이상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러한 중국을 응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인 것입니다. 자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이 휴스턴의 중국 총영사관을 폐쇄기로 했느냐? 미국의 최고의 기업체들, 항공우주산업, 에너지산업, 그리고 의료산업, 그리고 코비드 1 9의 백신 이런 것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밀집된 그곳에서 정보 탈취를 하기 위한 거점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휴스턴을 선택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실 1979년도에 미중 수교 이후에 중국이 미국에 최초로 개설한 첫 번째 영사관입니다. 이첫 번째 영사관을 트럼프가 아, 폐쇄키로 했다. 이것이 가진 상징성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트럼프 및 미국은 중국을 완전히 손절하겠다는 선언의 다름아닙니다 미중 수교의 상징이었던 휴스턴의 총영서관, 중국 총영서관을 폐쇄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면 중국 자체를 미국에서 완전히 떠나가야 하겠다 이런 선언의 다름아닙니다 여러분 최근 미국은 중국의 인민군과 관련된 사람이거나 인민군의 친척이거나 인민군 자체이거나 절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런 법안을 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중국의 유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에 들어와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활동의 결과가 그대로 탈취돼서 중국으로 들어간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했고 그리고 의심스러운 사례의 연구원들은 미국을 한달 이내 떠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중국은 왜 이런 오늘날의 죄를 감당하게 됐을까요? 그 시발점은 이미 미중 무역 분쟁으로부터 시작은 됐지만 사실 이것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전 세계인들에게 중국에 대해서 정말 위험한 나라라고 인식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COVID-19 때문입니다. COVID-19이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의사들을 탄압하고 그것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을 쉬쉬했습니다. WHO에서 팬데믹 선언을 하려고 했을 때 시진핑이 직접 WHO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기다려라. 해서 이것이 한 달이나 늦춰졌습니다. 한 달이나 늦춰진 과정에서 이게 미국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서 오늘날 미국에서 하루 7만 5천 명 이상의 확진자가 생겨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중국 하나의 잘못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은 이 죄가를 어떻게 치러야 다 치를 수 있을까요? 이미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죄가를 치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4,6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런 이재민이, 홍수 이재민이 나온 상황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샨시 댐이 무너지게 되면 은 사실 이보다 그 피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게 시시각각으로 지금 다가고 있다. 지금 불과 9미터, 10미터. 이 정도만 수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이 댐이 무너져서 그댐 아래 지역에 있는 수많은 성들이 완전히 수몰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매일같이 지금 뉴스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죠 자 이런 것뿐만은 아닙니다 중국은 이미 코로나에 관한 전 세계의 소송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까지 중국이 해안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결정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것이 지혜로운가, 노골적으로 미국에 붙어야 되는가, 중국에 붙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아직도 판단이 안 섰는지 묻고 싶습니다.